오늘은 백종원 선생님이 직접 알려준 강식당의 시크릿 메뉴 김치밥이 피웠습니다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한 재료로 훌륭한 맛을 내어주는 든든한 안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드디어 김치볶음밥이 피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집에서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접시에 옮겨 담는 과정이 조금 어려웠지만 굉장히 만드는 과정 자체는 쉬웠습니다. 이제 저는 바로 막걸리와 한잔 해보겠습니다. 우 비주얼만큼 이 맛이 얼마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김치볶음밥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저는 한우 불고기거리인데 이렇게 주워줘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우선 한번 먹어볼게요 와 치즈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음! 음, 이 간장이 들어가서 조금 짤 수도 있는데 치즈가 또짠 그 맛을 잡아주네요 정말 그냥 먹기도 좋고 반주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덮어주지 않은 막걸리 이 투명한 막걸리로 먼저 한잔하겠습니다한잔 사시죠 짠짠 보통 반주하면은 소주 아니면 맥주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늘 막걸리가 있어가지고 막걸리 를 한번 조화시켜봤는데 김치 특유의 시큼한 맛이랑 이제 살짝 설탕이랑 간장이 들어가서 달큰한 맛도 살짝 있어요 그런 달큰함과 시큼함을 치즈가 딱 잡아주거든요 근데 또이 막걸리 달달한 막걸리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잘 어울려요 밥이랑 막 특이한 조합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추천해드려요 둘이 조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소고기를 또 구운 이유가 이렇게 먹으려고 먹습니다 이게 바로 소고기 김치 치즈볶음밥입니다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잔하고 바로 이 조합 먹어보겠습니다 한잔하시죠 짠짠! 확실히 소고기는 돼지고기랑 다르게 육향이 더 진하게 나죠 그래서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 있고 간이 조금 있는 김치볶음밥이랑 같이 먹어주니까 또 색다른 맛인데요 역시 고기는 항상 옳다 역시 고기는 진리죠 뭐랑 먹어도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저이 조합 굉장히 좋아하고요 강식당에서 나온 레시피 그대로 만든 거예요 집에서 만들기도 굉장히 쉽고요 공기밥 하나랑 김치, 파 딱이세개세개만 3개. 있어도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치즈가 있으면 이 비주얼까지 더해주는 완벽합니다 자취생들도 만들어 먹기 편한 요리라고 생각하고요 노력 대비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말 밖에 안 나오네요 이제 총평을 하고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재료 한 세네 가지만 있으면 되는 재료예요 그것만 있으면 아주 맛있는 김치 볶음밥이 피었습니다를 만들 수 있고요. 거기에 옵션으로 뭐, 계란이나 소고기, 고기, 원하는 토핑이 있으시다면 그걸 같이 곁들여서 플레이팅도 하고 같이 먹으면 또 대박. 맛있습니다 밥이랑 막걸리 이 조합 좀 생소한 조합인데요 기본적으로 맛 자체가 좀 강한 김치볶음밥이랑 달달한 막걸리가 같이 만나니까 굉장히 입안이 풍부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합 굉장히 좋아요 살짝 시큼하고 매콤할 수도 있고 그런 밥이랑 달달한 술이랑 같이 먹어주니까 오히려 소주보다 더 쉽게 들어가고요 제가 사랑하는 조합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1일입니다 저는 막잔하고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봐요 짠짠